라피스누구예요 이분 누구예요 <웃음> 라피스? 처음 들어보는데? 구지오 고수네 집중 집중! 맞아요 맞아요 이상원님팀 맞습니다 설라벌 맞는 거 같은데 진짜? 찐인 것 같은데 또 이제 어? 가디커 아 근데 이, 이커형 이 시간에 자꾸 출몰하네 한 번씩 뭔지 알지? 휴강 날카롭죠? 아 그러지마요 어 까비 아 이거 진짜 1레벨 이거 찍고 견제하는 거좀 반칙이라니까 저거 저. 포션 먹고 시작해야 돼 그냥 돌아망팽하면 딜이 안나오고 조졌다. 이. <웃음> 진짜 무기력하다 아 이래만 치키네 눈은 약간 달려올 수 있겠다. 가었다 아! 아! 와, 평캠 못했어. 와, 레전드. 존나 잘하네, 사람 와, 이씨. 아, 아, 니마, 버그. 아, 이거 버그. 세탄 나에 바로 스킬쓰면 이물적으로 되는 거. 아유, 형님, 빨리 고쳐요, 이거. 이거 진짜 버거요 이거는. 보자, <놀람> 딸이. <놀람> 이풀 막았다고요? 에이, 아니지, 설마... 안 되는 거겠지. 그냥 맞추지 못한 거 아닐까? 아, 근 이거 퓨각잡히네 방금 탈각 떴다 왔는데 꾸드러하네요 너무 해 봐요. 미녀개 많은데 보사를 되게 하는 거어잖아아 조졌다리 아니 이 사람 잘해 장난 아니게 잘해 형 갔다 옵시다 라인 좀 조졌는데 연습모드에서 막혔다고? 선체에 거의 항상 가요 아좀 반칙인데 이거? 챔프? 상성? 이번 턴 살짝 말카라, 날카롭게 가보자 근데 이거 손에 안보겠다고 앞에서 까불면은 방금 죽는거라 그런식으로 아. 안녕 디지 애플 없다 보여주나? 안되네 아 안되네 아있썼네탑 어떡하냐? 아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솔킬 따위고 갱당하는거? 아, 도저히 회생 불정인데 이러면? 와 방해검이야 씨 떨어지면 바로 죽는다 진짜 떨어지면 바로 죽어요 이거 살짝 보이긴 하는데, 이 들어오겠다. 적을, 적을 처치했습니다. 라인 올리려 한다고 이걸? 아 라인 계속 끊는다, 힘들어 이거 참안 오반데? 너무 괴로운데 이거 진짜? 한번 따야 돼요 이거 어떻게든. 아육트안맞안 맞아. 안 와 뭐야 안녕 지와 아핏스네 아.. 쓰네. 아. 아 진짜 어떻게 보냐 이거? 카밀같은건 총이라고 하는데 할줄 쓸줄 알면 칼을 무조건 이겨 아, 어떡해요 살려줄사람 특보 나올 텐데. 할수 있나? 아군이 당했습니다 정패 사라지기 전까지만 라인 서있다가 아 이거 어떻게 이기냐 근데 진짜 라인 다 터져가지고 돌겠네 미드 빼고 다 터졌어 게임이 아니, 근데, 카밀도 카밀인데, 아. 두누 동선아.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이코 형님이 한다 아! 아! 아쉬운데? 방금 내가 이긴 거 같은데, 이건? 방금 내가 했을 것 같은데. 얘 근데 에어 못 맞췄어, 얘. 아니, 벽은 안 느껴. 벽은 안 느끼는데, 유튜브 테러 어지게 당하겠다. 야, 너 뭔데, 지케이커님이랑 침대 가똥싸냐고 근데 원래 클레드, 카밀이, 카밀이 잘할수록 클레드가 밥이 없긴 해요. 그건 맞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 지 아니, 내가 이겨야 하는 타이밍에 개인이 왔어 이렇게 한명 근데 원래 맞아요. 그게 게니 피도 카밀변나는 이유가 그거야초상의큐에서클래드가카밀을 이길 수가 없어 너무 잘었는데 아, 형! 아못 피했네 <웃음> 아 근데 진짜 이거 <웃음> 아 미치겠다 와 미치겠다 이거 어못 뭐 커가지고 너무 약해 <웃음> 너무 슬픈데? 왜 <웃음> <저> 뗐는데 이거? <웃음> 아 이제 너무 좋던데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이게 적당히 막하면 화가 나는데 이거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너무 망해서 나가면 죽는다 안 죽겠다 나가 한명 끌어들여도 카밀 만나면 죽거든요 지금 갈고리 도는 순간 바로 죽어 갈고리 두 번째 갈고리 도는 순간 아, 너무 세다. 하밀이 너무 세다. 이거 와, 비 차는 거 레전드네? 아무라인 없는 죽어요, 이거. 어... 아, 이제 이거 답도 없다. 야, 진짜 카밀 카멜... 아, 이래서 카멜 변하는구나. 아니, 이게, 그냥 답도 없어. 약간, 좀 상성이, 와, 이렇게까지 벌어지나? 와, 카메라. 가해나왔네. 할게 없어. 뭐 해야 돼? 아니, 뭐 해야 돼? 그렇지? 아, 근데. 네. 쌌다. 쌌다. 괜찮아. 다음에, 다음에 잘하자 차가 하고 나왔으니까 다음에 잘하면 돼요.